안녕하세요 임재화동행입니다. 오늘은 채널 안에 계시는 구독자님이 불교신자에서 기독교로 전향하셨다고 해서 그 간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작년 불교신자에서 기독교로 옮긴 초신자입니다. 떨어져 사는 가족 모두 불교신자입니다. 보름 되면 쌀도 올리고 행사 때마다 참여하고 불경책도 화엄경등 가끔 읽기도 하고 진언 같은 거 자잘하게 외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코로나 터지고 이래저래 일도 그만두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유튜브 영상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지구가 평평하다 둥근 지구가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플래더스였어요. 또 세상에 많은 진실 감춰진 사실들을 밝혀 말해주는 어, 숨은 영웅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위해하진 않고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 쓰임받는 분인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유튜브에서 진실을 자꾸 알리니까 제지당하고 계정폭파당하고 많은 회원이 사라지고 다시 만든 계정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분은 성경 킹 제임스 흠정역을 토대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를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 실시간 영상을 참여하진 않았지만 지난 영상들 정리해 놓은 거 보며 영상에 의구심, 궁금증이 많이 들었고 영상을 보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싶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 영상들을 보며 마음이 하나님께 차츰 신뢰가 생기게 되고 세상 천지를 만든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걸 그분 때문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온통 불교인들 뿐이었어요. 접할 기회도 없었고 밖에서 가끔 전도하는 분 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돌아서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생각이 들고 유튜브에서 영접기도 같은게 있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입으로 그 영접문을 읽으며 시인하고 개종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있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회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뭔가 필요할 때, 급할 때 어떤 일들이 신기하게도 금방 처리되고요. 갑자기 집을 팔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집도 내놓은 지 2주 안에 팔렸고요. 집을 구하는 것, 이사 포함 딱한달 만에 혼자서 다한 거예요. 집 팔고 보니까 어, 그곳 아파트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안 팔리더라고요. 집이 부산이었는데 타 지역으로 이사 왔어요. 팔겠다는 마음을 주시니 일사천리로 집 구하는 것부터 모든 게 척척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이사하는 날도 계약 두건부터 왔다 갔다 정신없이 다니고 이삿짐 옮기고 정리하고 신기하게도 하나도 안 피곤했습니다. 성경구절을 외운 게 있었는데 그날 시작할 때이 구절을 입으로 말하고 시인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즉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사람인들 어찌하리요. 시편 56장 11절인가? 그래서 그런지 두렵거나 힘들거나 짜증나거나 피곤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신 성경 가르치는 교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복된 구절, 용기, 두려움, 승리 등 그런 구절을 머릿속에 장착하고 입으로 말하고 하면 그게 기도가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단 걸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집에 돌아와 씻기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빨에 통증이 엄청났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잇몸 자체가 엄청 부어있었어요. 어쩌지라고 하다가 그때 산책하다가 가끔 방언 따라한다고 귀로 들었던 동영상을 방언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방언 자체를 외우고 싶었습니다. 어, 그분은 해외에서 치유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목사님 치유사역하는 화면을 보면서 속으로 치과 가면 안 되는데 마취하면 안 되는데 하고 오만 걱정을 다 하고 있었지요? 근데 제가 눈을 돌려 화면을 볼때 신기하게도 입 턱 쪽을 만지는 영상이 보였습니다. 그 많은 치유 사역 중에서요. 그거 보고 있다가 군것질이 하고 싶은데 라면이라도 한번 먹어볼까? 아프지 않은 쪽으로 먹을까 해서 부셔서 이제 씹었는데 갑자기 입안에서 아무 통증이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해서 손으로 만져보니 퉁퉁 부은 잇몸이 다 가라앉고 이빨 자체가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신기했고요. 지금까지도 괜찮습니다. 아 하나님이 근심하는 걸 보고 계셨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필요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항상 살아서 보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강하게 느꼈습니다. 문이 고장났던 것도 신기하게 자동으로 고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천군 마마와 같은 든든한 백 믿는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차단도 못 건드립니다. 그백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드세요. 하나님 믿고 달라진 점은 지금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성경 짧은 구절 몇 개와 찬송가 몇 개를 외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것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꾼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에 얇은 핀 같은 것이 몸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서 멀리 던지는데 이게 다시 돌아와 몸에 꼽히고 반복하였습니다. 꿈에서 내 생각에 몸이 자석화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뽑아내는 속도보다 핀이 꼽히는 속도가 빠르고 거리를 걷고 걸으면 걸을수록 얇은 핀이 더 꼽히고 살을 파고 들어가고 수백 개가 꼽히고 고통보다도 박힌 모습과 사투하는 그 모습이 슬펐습니다. 결국 팔쪽에는 살이 변하고 퉁퉁 부어가더라고요. 몸이 자석화, 자석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 힘이 강력했습니다. 악몽이겠죠? 요즘 제가 성경도 안 보고 주님께 기도를 안 하고 이런 정보에 빠져 있으니 사탄의 영이 금방 틈새를 치고 들어오는 듯합니다. 처음 하나님 만날 때그 간절한 마음을 잃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진 것 같다는 생각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전투와 육적인 전투에서 꼭 승리하길 바라요. 세상의 모든 근심들을 가지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증을 읽었고요. 어, 간증자님께서 회개 기도하시면 바로 그 즉시 응답이 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음, 그 후에 짓는 죄들은 자백하시고 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이제 기도하게 되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불교에서 전향하셨으니까 지금 간증자님 근처에는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한가득 있습니다. 그분들께 반드시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 간증하신 내용도 전하세요. 하나님께서 간증자님에게 더큰 능력도 부어주셔서 그 영혼구원, 이웃사랑의 그 믿음의 행함을 드러내시는 믿음으로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구독자님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셔서 어 우리가 이때 태어난 것이 정말 큰 축복이 되게 인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